ISTJ는 전 애인을 만나도 있는 듯 없는 듯 취급할 것입니다. 어차피 남남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. 하지만 둘이 어정쩡하게 있는 자리에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까봐 극도로 주의합니다. ISTJ도 재회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할 생각은 없습니다. 전 애인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유도하게끔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. 만약 전 애인이 붙잡으면 운명이고 붙잡지 않아도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땐 이미 istj 가 뭔가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했거나 대화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미 붙잡아야 겠다고 결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이때 istj 는 최선을 다해 본후 결과가 안 좋았다면 쿨하게 잊고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<목소리> o n u l Doshi Chung Hajusi h y a s a g a m Sehed Neda Duck d a c k Je Yoo Ang s a n Yool t o n g h a ISTJ YUI Honin Shingo Hashi Geel G1 e Ha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e e d Hashi Mayen Secret Yoo Ang s a n Bon Indung Fan Yoo Ang s a n Vlog ASMR Dung Total Negative Benefit Yool New l e l Suit Sub Neda Uchuk s a n d a n Card Lool Klik Hag Reed Hajuse Yoor.